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자주 가는 어 제주도 성산 제주시 성산읍에 있는 가시아방국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자주 가는데 일단 평점이 4.32 인데요 어그 평점에 걸맞는 그런 맛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가성비로 참 괜찮은 그런 고기국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좀 단도직입적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 진짜 뭐 돈값은 한다 예 그리고 뭐 별로 비싸지 않지만 어 다른 집보다 어 맛에는 꿀리지 않는다 뭐 이런 음 결론을 낼수 있습니다 저희는 제주도 여행할 때 딱히 먹을 게 생각나지 않으면 어, 성이 이름 뭐더라? 아가시아방 공이 국수로 일단 갑니다. 네, 일단 지도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아방 국수를 처음 가시는 분들이 아마 이 동영상을 볼것 같아서요.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가시아방 국수는 여기 보시는 대로 어, 우도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성산 일출봉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섭지코지, 신양포구, 강치기 해변, 뭐 그리고 또 하나 물고기 많이 보는데 이름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한화 아, 네. 거기서도 가깝습니다. 그다에어 제주도에서는 저희가 여행할 때 제일 좋아하는 것은 음 여기 해변 해변 도로를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 해변 해변이 우측에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오른쪽 길로 다니게 되어 있으니까 어 바다 가까이에서 해변을 보기에는 예 네, 이쪽 어, 성산일출봉 부터 시작해서 뭐 협재해변 까지 아니면 뭐 차기도 까지 이렇게 저희는 자주 달렸다가 오는데요 네, 그런 방식으로 어, 코스를 잡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성산일출봉 에서 어 일단 드라이브로 시작하기 때문에 어 일단 가시아방 복수 갔다가 성산일출봉 갔다가 어, 그리고 세하해수욕장 지나서 월정리 지나서 뭐 김영해수욕장 지나서 뭐 함덕 네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기에 이 코스가 되게 어 저희는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코스의 첫 시작에 있는 가시아방국수를 또어 많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가시아방국수는 이제 가장 특징이 어 가성비가 좋다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다른 고기국수집에서 보기 힘든 세트메뉴가 있습니다 세트메뉴는 일단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요 어, 커플메뉴라는 이름인데 어... 그 곱빼기로 시키지 않고 그냥 가장 어, 평범하게 가장 기본으로 시켰을 때가 이제 27,000원인데 거기에는 고기국수, 뭐 비빔국수, 그리고 어, 돈베고기 이렇게 아, 그리고 음료수, 이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 기딸 애기, 애기가 하나, 한명 있어서 이렇게 세 명이서 가서 먹는데 언제나 배가 부르게 이렇게 먹고 오고 있고요. 특징 중에 또 특장점 중에 하나가 있다면 국수를, 곱빼기를 주문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좀큰 그런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음, 이 집이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 제일 좀 무난한 집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매장이 상당히 좀 깔끔한 편이고요. 아 되게 깔끔하죠. 또, 또 주차장이 상당히 넓어서 제 생각에는 주차를 한 50대는 할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타임도 따로 없고, 일단 뭐 완전히 이제 고기국수 공장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또 이제 직원들이 되게 어 그래서 상당히 친절합니다 예 직원들이 되게 친절하고 아마 사장님보다는 직원들이 더 친, 어 친절한 것 같네요 예 아마도 뭐 사장님이 친절하기 때문에 직원분들도 그렇게 친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보지만 어쨌든 직원들이 더 친절한 것같고요 사장님은 음. 사장님보다 어쨌든 직원분들이 더 친절한 것 같습니다 좀 친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도 네, 사장님은 잘 몰라요 아마 바빠서 그러시겠죠 음 메뉴판 부터 어, 한번 볼까요 메뉴판이 아, 네, 나왔습니다 메뉴판이 나왔는데 준비가 조금 돼 있네 네. 네, 여기 보시면 뭐 멸치국수 6,000원, 고기국수 7,000원, 비빔국수 7,000원, 돈베고기 25,000원 만뭐 이렇게 있는데요 아마 방문하실 때는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 커플 메뉴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있는데 커플 메뉴가 있고 절친 메뉴가 있는데 커플 메뉴를 저는 선호합니다 아강발려고 1분의 1 나오는거 뭐 발만 나와요 고기가 별로 안 붙어 있잖아요 돈베고기는 이제 살코기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삼겹살 부위를 적당한 비계가 있는 삼겹살 부위를 잘라 가지고 어 이렇게 커플 메뉴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 고기, 돈베고기가 그런 곳인데 독일산 고기거나 뭐 국내산 고기는 안 쓰세요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어요 근데 맛은 국내산 고기 맛이라는 거 예. 그것이 특장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외국산 고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음, 양이 좀 푸짐한 편이에요 그리고 고기국수나 어, 비빔국수 위에 올라가는 고기 양도 상당히 어, 많이 있다 한 6점 여섯, 여섯 정도는 올라간다 뭐 다섯 점 일때도 있겠지만 네 6점 안 올라갔다고 좀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 이제 아마 제주도 3대 고기국수 에 아마 포함되는 그런 집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그럴만한 훌륭한 집이구요 어네 설명은 거의 다 요약을 잘 해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직 직접 방문해서 찍은 사진들로 소개를 해 드리면서 마지막에는 저희가 찍은 동영상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네이 사진 어떠세요 제가 접사로 잘 찍어 보았는데 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쁘지 않나요 제가 이제 한 장씩 넘기면서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고기가 보자 몇, 몇 점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별로 안 되네요. 예, 네, 다섯 점인데 어쨌든 고기가 그래도 큰 편이고요. 육수는 사골 육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뼈를 뭐 24시간 푹고아서 만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적당한 국물 맛입니다. 이거는 뭐 약간 조미료 맛이 좀 많이 들어가고 그런. 사골육수맛이 아니라서 좀안타깝고요 사골육수면 은 정말 여기만 갈것 같아요 전 사골육수맛을 좋아하니까 아무튼 위에 올라가는 이 고명들 파하고 뭐 김하고 이렇게 좀 간, 간이 간 되어 있는 이런게 올라갔습니다 네 아, 빼달라고 하면 빼주실 것 같아요 어, 좀뭐 그렇게 짜다는 생각을 안해봤고요 어, 파가 상당히 많이 들라고요저기 일부러 이렇게 특별히 꾸며서 찍은 사진이 아닌데도 비주얼도 괜찮다 네. 그리고 뭐 국수는 뭐 어느 집에나 있는 노란 고무줄 느낌의 그냥 뭐 그냥 보통의 그런 국수 인데요 제가 다른 집과 먹어보니까 일반 일반 하얀 국수를 쓰는 것 보다는 이 국수가 더 맛이 좋은 것같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또 배, 배가 배좀더 부르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게 있고요어 여기 어이 가게, 이 가게 이름이 가게 이 뭐더라? 요즘 잘 까먹는데 이 가게 이름이 가시아방 국수잖아요 이 가시아방 국수 주차장에 가서 이렇게 찍었을 때 저기 성산일출봉이 보이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렇게 네, 차들이 빼곡히 예, 평일에 가도 차들이 항상 있고요 또 여기서 이렇게 TV 하나 있다면은 여기 제일 끝에 그러니까 여기 가시아방 들어오는 여기 초입에 있는 제일 주차 끝자리에 주차를 하시면은 나가실 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돌담이 낮게 있는데 이렇게 충분히 앞으로 진입해서 나가지 않으면은 자동차 하부가 예, 많이 부서지는 부셔, 부서그 되게 찌그러지고 이렇게 해서 어 자동차 수리비가 많이 나와요 저도 한번 그렇게 당했는데 해 어쨌든 이쪽 출입구 출구에 해당하는 입구에 해당하는 그쪽 각 제일 가까운 곳에는 주차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그렇게 했을 때어한 수십만 원짜리 국수를 먹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수리비가 수십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뭐 돈이 많으 신분들은 한번 주차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네 아무튼 네 저는 당했습니다. 돌담에 하프리 할 수도 없고 좀 슬펐어요. 네, 가시아방입니다. 가시아방. 가시아방 뜻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사진 찍고 있네요. 어, 내부 사진입니다. 내부에 뭐, 인테리어라고는 뭐, 뭐 빈, 럭셔리 빈티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좀 이렇게 빈티지 하면서도 또 예, 고급스러운. 어쨌든, 인테리어나 뭐 외관이나 내부는 다른 고기옥수집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더라고요. 네뭐 나름 인테리어 조명도 이렇게 있습니다. 요 인테리어 조명이죠. 그리고 에어컨이 이렇게 좀 을신년스럽게 횡한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천장을 일부 이렇게 일부러 빈티지 럭셔리 빈티지로 한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시고요. 여기, 어, 보시면, 국수 곱빼기 천원, 이렇게 있어요. 셀프, 물하고, 물, 물, 음, 물하고, 이렇게 추가 반찬은 셀프에요. 물, 물안 갖다 준다고, 이렇게, 어, 그러지 마시고요 저는 물을 갖다 주셨, 가져다 주셨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아, 여기 뭐, 밖에는 이제 전원주택 같은, 예, 네, 그런 목조주택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분들의 자랑이죠 예 수요미식회 이런 나왔던 tv에 출연 하셨던 그런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국수 곱백기 이렇게 빨갛게 박스 쳐 드렸어요 저희는 항상 가면 은 이제 커플 세트 예, 이걸 먹고 있습니다 고기국수 하나 비빔국수 하나 이렇게 따로 선택할 수있고요 음료수는 사이다로 이제 300ml 캔에 든 것으로 이렇게 주십니다. 두 사람에서 나눠먹기에 괜찮은 사이즈 고요 돈이 뭐좀 빠듯해도 학생분들도 가실 수 있겠는데 이거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돈배고기도맛있고요 고기국수나 비빔국수에 올라오는 고기는 바로 금방 이렇게 삶은 그런 고기는 아니고요 한한 한 10분 이상 된 예, 그런 고기예요 그래서 돈베고기가 사실 더 맛있죠 금방 쪘으니까 여기 뭐 소주하고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데 가격은 아직 그렇게 오르지 않은 정상적인 예, 가격이네요 영수증입니다 예, 저희는 곱빼기로 먹었기 때문에 29,000원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좀 남죠 곱빼기로 시키면 남기가 오는데, 어쨌든 모자란 것보단 저희는 남는 걸 좋아하니까, 네, 제 접사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상추가 예뻐 보이죠? 어, 상추가 되게 싱싱하고, 네. 벌레는 안 나옵니다. 네, 이런 마늘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마늘하고 함께 써먹으면, 싸먹으면 되는데, 저희, 저희 아내가 마늘을 안 좋아해서 못 먹고 있습니다. 입냄새 난다고 싫어요. 네 그리고 돼지 잡내 없애주고 이 속에서 몸에 들어갔을 때좀 돼지고기랑 함께 먹으면 좋은 이제 새우젓이세요. 새우가 그래도 흔적이 있, 형태가 있으니까 이집 정도는 이제 좀 양심적이다. 어떤 집은 가면 이제 국무, 새우 국물만 있어요. 예, 새우가 잠깐 목욕하고 나온 듯한 그런 새우젓을 주는데 좀 화가 나죠. 그런 걸 먹을 때는. 그리고 이 집에서 제일 맛있는 무 절임인데 이무 절임은 좀 달, 달짝지근하기 때문에 그런지 항상 날벌레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 집에 날벌레들이 되게 많은데 특히 이 달짝지근한 이무 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를 드실 때는 주리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눈을 크게 뜨고 이제, 검은 물체, 검은 작은, 이제, 날개가 달린 물체가 없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저희 아내가 이 단무지, 이무절림을 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김치, 김치도 뭐, 적당하고요.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네, 깍두기도 뭐, 괜찮습니다. 네, 이 집은 이제, 중, 중간 이상은 하니까요. 믿으니까. 가시면 돼요. 자 이제 뭐 한상 찍은 거를 이렇게 사진 한번 다 봤어요 아... 저기 메인이 이제 고기국수인것 처럼 이렇게 나와, 나왔는데 아 보시는대로 이제 고기가 좀큰편이고요 다른 고기국수집에 가면은 비빔냉면 위에는 돼지고기를 안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좀 좀 황당한 그런 경우인데 그집에 가서는 이제 고기국수만 먹게 되죠 함덕 근처에 있는 아, 사계절국수 라는 곳이 국수 는참 맛있고 모든게 다 맛있는데 이제 비빔국수 위에 고기가 하나도 안올라가요 그게 좀 섭섭한 일이죠 네, 사계절국수는 아, 육수가 아주 끝내주고 또 흑, 제주 흑돼지고기를 써서 고기 맛도 아주 끝내주는데 그건 또 나중에 예,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함덕 해수욕장 근처에 있어서 아뭐 접근성도 괜찮죠 뭐 보통 휴가를 성산일출봉 근처에서 뭐 해수욕을 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저같은 경우에도 이제 함덕에서 주로 숙소를 잡, 잡았었는데 어 이제는 저희가 이제 집을 샀어요 제주도에 집을 사버렸습니다 네, 네 축하 해주세요 너무 좋아서 이제 집을 사버렸습니다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예, 그렇게 계획대로 된다면 저희는 잘 먹고 잘살것 같아요. 네, 보기 이쁘죠? 네, 맛, 맛도 있습니다. 뭘얼 하고 아, 이거 비계까지 저희가 원래 비계는 안 좋아하는데 싹 먹고 있어요. 맛이 괜찮습니다. 아, 이쁘게 잘 찍었죠. 쓸데없이 이쁘게 잘 찍었죠? 아, 밤중에 찍고 있는데 참 맛있겠구만. 고기는 이제 비빔국수 에는 고기가 6점 올라갔더라고요아 맛있겠다 음, 지금은 비빔국수가 좀더 먹고 싶네요 저희 아내가 살찌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제가 일단 살을 좀뺀 다음에 맛있게 내 마음대로 먹겠다고 그때까지는 살을 빼기로 했어요 그때까지는 이제 좀 근신하고 어, 지내고 있습니다 아, 진짜 예술이다, 예술. 복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양도 많다. 네, 너무, 고기도 양호하고요. 아, 이분 뒷모습을 제가 마무리, 뒷모습을 제가 모르는 분의 뒷모습으로 하고 끝이 나네요. 여기 좀 보면은, 아, 셀프 존이에요. 예, 물도 뜨시고, 휴대폰 충전하는 것도 있고요. 예, 뭐 전자레인지도 있고 그런데 이 집에서 이제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 비밀 하나 드리자면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 되게 적어요. 화장실이 좁다. 그래서 이제 위에 안에서 이렇게 볼일을 보고 있다가 막 밖에서 두드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성산 일출봉에서 해결하시고 어, 여기서는 이제 식사만 하시는 걸로 예,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여기서 식사하시고 나서 이제 어 성산일출봉 가서 빼는 것도 괜찮고요 성산일출봉에서 미리 해결하시고 이래 오는 것도 아무튼 여기서는 화장실 사용은 피하는 걸로 네. 화장실이 너무 작아요 딱한 칸이에요 딱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성산일출봉을 꼭 들리게 됩니다 거기 가서 이제 마음껏 네, 해결하고 있어요 네, 또 더러운 표현은 안할게요 아무튼 저기 들어보신 것처럼 네, 아주 간단합니다 예, 가성비 좋고 맛도 있고 네, 그냥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냥 외국 돼지고기 외국 돼지랑 또 이제 사골 육수 같은 거 아니고 그런데 맛은 있고 예,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뭐 다른 고기국수 집보다 맛이 괜찮은 편이에요. 나는 고기국수집 많이 돌아다녀보고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뭐 진진 고기국수, 진진국수도 저희는 좋아했고요. 그리고 이마트 근처에 있는 또 거기 이름 잘 생각 안 나는데 저희 몇 군데 다녀봤는데 뭐이 집이 넘버 2 정도는 되더라고요. 다음에는 이제 여러 군데 돌아다녀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만, 결제 완료됐대. 지금 뭐 결제해주는 높은 사람 있잖아. 결, 결제 도장을 못 받았었대? 다 됐어? 응. 응. 응. 어, 어? 다